왔다,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. 왔다는 배달 주문을 해서 피자를 먹어보고 있습니다. 미스터 피자의 대짜입니다. 샐러드도 같이 시켰습니다. 콜라에다가 치킨 윙까지 한꺼번에 시켰습니다. 어떠한 맛이 나는지 지금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크게 두 쪽을 한꺼번에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. 사실, 끝까지 맛있게 잘 먹습니다. 모처럼 먹는 피자. 정말 맛있네요. 피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, 브랜드 있는 피자는 사실 모처럼 먹어봅니다. 미스터 피자는 우리나라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제가 두 쪽을 쭉 가지고 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할당량은 사실, 세쪽에서네쪽 정도 됩니다 오늘 혹시라도 남으면 제가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보이는 샐러드 아니요. 이것을 별도로 주문했는데 아주 잘 나오네요 와일 샐러드단호바감자파스타푸딩등 샐러드까지 쭉 여러가지가 나왔습니다 아주 맛있네요 주문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피자를 이렇게 시켜서 먹으니까 아주 맛있네요 미스터 피자 대짜 콤비네이션인데 사실 다 먹었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먹었고 앞에 있는 샐러드 마지막까지 제가 먹습니다 그리고 윙은 각자 하나씩 나왔는데 마지막에 제가 먹어봤습니다 맛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